첫번째로 소개할 에로엘 핵은 1렙 궁극기 핵입니다 궁극기는 캐릭터가 6레벨을 찍어야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스킬인데 이 핵을 사용하면 레벨업 필요없이 게임 시작부터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L1. 유저들은 1레포터 궁극기를 난사하는 핵쟁이를 보고 충격과 공포에 빠졌고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헬퍼는 그나마 장시간을 걸쳐서 유리함을 가져갔지만 이 핵은 1레포터 엄청난 존재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많은 핵쟁이들이 이 핵을 가장 선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기 효율이 좋은 브랜드 같은 챔피언을 선택해 초반부터 핵을 난사하는 핵쟁이도 볼수 있었는데요. 핵을 사용하면 풀타임도 무시하고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미친 존재감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핵쟁이들은 일반 유저들을 죽이는 것보다 그들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유저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한테온 같은 챔피언을 선택하고 1렙부터 궁극기핵을 사용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판테온을 선택한 핵쟁이는 1렙부터 궁극기를 사용해 전 지역을 날아다녔고 게임 속에서 자신들의 자존감을 충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LOL 핵은 골드 핵입니다 어떤 게임이든 핵 중에서 가장 무서운 핵은 골드 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LOL 초기에도 이런 골드를 무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핵이 존재했습니다 핵쟁이들은 별도의 스크립트 핵 프로그램을 통해 초반부터 대량의 골드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유저들이 도란검이나 도란방패 같은 하찮은 아이템을 들고 있을 때 1렙부터 무한의 대검 같은 무지막지한 아이템을 착용하고 일반 유저들을 학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에로의 핵은 스킬 컨슈핵입니다이 핵은 같은 편의 특정 챔피언이 같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핵으로 핵을 사용하면 다른 챔피언의 스킬을 자기 자신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피오라와 베인을 선택했지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잭스의 이 스킬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며 괴랄한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었고 스킬의 쿨타임도 무시한 채 핵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무쌍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반격 스킬로 적을 죽이면 해당 챔피언이 아닌 잭스가 킬을 했다는 메시지가 뜨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핵을 통해서 스킬을 강제로 변형시키지 않고 같은 편에 있는 잭스의 스킬을 빌려서 사용. 방식이라 상대를 죽여도 골드를 먹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위치같은 챔피언이 있을 경우 트위치의 은신 스킬을 남머스가 사용하며 일반 유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핵쟁이도 존재했었는데요. 핵쟁이들은 유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큰 희열을 느꼈고 게임의 재미보다 유저들의 반응을 즐기는 변태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에로의 드랍 드랍 핵은 드랍핵입니다. 드랍핵은 유저들을 가장 짜증나게 했던 핵으로 롤 클라이언트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인터넷을 마비시켜 게임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도록 방해하는 핵이었는데요. 드랍핵을 당한 유저는 렉이 발생하거나 서버 연결 자체가 끊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 자체도 엄청 높았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핵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 드랍핵을 당한 유저들은 다이엇의 서버에 문제가 있어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후 핵쟁이가 드랍핵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크게 분노했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이어서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핵쟁이들의 내구조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다섯번째로 소개할 l 로 l 핵은 제라스 스킬핵입니다. 제라스는 다른 챔피언에 비해 스킬 사정거리가 길어 정글러의 개임만 없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핵쟁이들은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고 제라스의 스킬 사정거리를 무한으로 확장시키는 핵까지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핵을 사용하면 제라스의 스킬 사정거리를 최대치로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작지점에서 이동하지 않고 전지역에 있는 적들에게 스킬 을 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핵에 당한 유저들은 리플을 보기 전까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리플을 확인하고 제라스가 핵을 사용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핵쟁이들의 이런 토 나오는 플레이에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에로엘핵은 데미지핵입니다. 초반 에로엘은 전체적으로 안정성이 높지 않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각종 버그나 핵들이 자주 등장했었는데요. 캐릭터의 데미지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주는 데미지핵도 존재했습니다. 아이템은 이코 아이템에 도랑검 하나 달랑 차고 있지만 공격력이 7천이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상대 챔피언을 한 방에 죽여버리고 타워도 두 방이면 날려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데미지핵을 만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핵쟁이의 똥꼬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디르 같이 이속이 빠른 챔피언을 선택해서 곱비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에미지핵을 사용하는 핵쟁이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당하는 유저들은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핵쟁이가 만약 옆자리에 있었더라면 체어샷을 날리고 싶다는 충동까지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에로의 핵은 아지르 타워 핵입니다. 아지르 패시브 스킬은 파괴된 포탑의 잔해를 이용해 태양 포탑이라는 포탑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요, 이 핵을 사용하면 태양 포탑을 무한으로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I just wanna be happy. 패시브 스킬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파괴된 포탑에 잔해가 있어야 했는데 핵을 사용하면 이런 제한 없이 어떤 위치에든 자유롭게 포탑 건설이 가능했었는데요 수많은 포탑에 둘러싸인 유저들은 도망가기 바빴고 핵쟁이는 타워 디펜스를 즐기는 것처럼 유저들을 괴롭혔습니다 다양히 해당 핵을 사용한 유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아지르 타워 에게 당해본 유저들은 상대가 아지르만 선택하면 공포에 떨었고 이놈은 핵쟁이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유저들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에로엘 렉은 베인 2핵입니다 베인 2스킬 e 선고는 상대를 밀어내며 데미지를 주는 스킬로 원거리 딜러에게는 효율이 좋은 스킬이었는데요 이 e 스킬을 사용하면 선고를 쿨타임 없이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 상대를 정신없이 흔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고를 사용했을 때 상대가 밀리는 위치도 변경할 수 있었는데요 타워 앞에서 전투를 할때 상대를 타워 안으로 끌어들이는 플레이도 가능해 개미지옥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할 lol 핵은 무한 전령 핵입니다. 협곡의 전령은 lol에 나오는 중립 몬스터로 전령을 죽이면 아군이 된 전령을 협곡에 소환할 수 있어 팀에게 큰 이득을 안겨줄 수 있었는데요. 큰 이득을 주는 만큼 다른 일반 중립 몬스터보다 스폰 시기가 늦고 리젠 시간도 길기 때문에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소환하는 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핵쟁이들은 이런 전령 몬스터 에도 손을 대게 되었고 전령을 무한으로 소환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플레이까지 선보였는데요. 전령은 다른 몬스터보다 체력이 높고 타워에게 큰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만 소환해도 전세에 큰 영향을 줄수 있었는데요. 핵쟁이는 이런 전령을 별다른 제한 없이 무한으로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거대 전령군대를 보게된 유저들은 크게 당황했고 도대체 어떻게 게임을 만들었길래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는지 답답해하는 유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상은 사이온 드리프트 버그인데요. 버그 자체가 무척 재밌어서 쿠키 영상 느낌으로 포함시켜봤습니다. 사이온 챔피언의 궁극기 멈출 수 없는 맹공은 아주 먼 거리를 돌진하며 적에게 상태 이상 및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만 있다면 한 번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궁극기의 위력이 센 만큼 돌진할 때 방향 전환이 어려웠고 좌우로 조금만 위치가 바뀌면 적들을 지나쳐버리면서 지구 끝까지 내달리는 사이온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 버그는 이런 궁극기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버그였는데요. 궁극기 사용 중, 시야석을 사용하면, 추마처럼 말도 안 되는 드리프트 실력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 버그에 당한 유저들은 당연히 지나쳐야 할사이온이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보여줘서 크게 당황했고 거대한 덩치로 너무 유연하게 방향 전환하는 모습을 보며 공포를 느낀 유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